안녕하세요. 인공지능과 인간 세미나 세 번째 주제는 지능의 사회적 성격입니다. 먼저 지능에 대한 한 가지 오해를 짚고 넘어가 볼 텐데요. 우리는 흔히 지능이 개인의 차원에서 형성된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지능은 그런데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형성되고 작동된다는 점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 점은 최초로 생각하는 기계 개념을 제안했던 앨런 튜링도 이미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립된 사람은 지적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 환경에 몸담고서 생애 첫 20년간 그들의 기법을 흡수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생각하는 기계, 기법의 탐색은 개인보다는 인류 공동체 전체가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아, 이런 측면은 우리가 아, 앞서서도 언급했던 음, 것에서 어, 알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데카르트는 이성을 어, 모든 환경에 조응하는 보편 역량이라고 말한 바 있고 또 마글리스는 생명의 진화가 그 지적 능력의 형성과 관련이 있다고 그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철학자 아퀴나스는 자유지와 도덕적 존재의 문제에 있어서 알매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어, 언급했었죠. 이렇게 생명과 지능과 지식은 연관된 개념이면서 동시에 집단적이고 사회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계지능도 집단적이고 문화적인 형태를 취해야 함을 알수 있는데요. AI의 성장에는 인간 집단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인간 집단과 불화한다면 어, 인간을 적절히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적절하게 성장할 수도 없겠죠. 어, 여기에서 우리가 그 지식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지식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과 환경에 대한 지식으로 구성되는데요. 환경이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을 이제 말합니다. 어, 이 지식이 형성되는 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인데요. 그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인데요. 장자와 나비 이야기는 매우 유명한 일이죠. 장자는 내가 나라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장자는 어느 날 꿈속에서 나비가 되었는데 그 꿈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어, 깨어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장자가 꿈에 나비가 되었는지 나비가 꿈에 장자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아, 이걸 어떻게 알수 있지? 그러니까 즉 현실의 나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수 있지?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그 중에서 어, 락강의 해석이 어, 흥미롭습니다. 락강은 어, 정신분석학자인데요, 이렇게 말했네요. 주체가 꿈 속에서 나비가 된다는 것은 그가 실제로는 그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나비를 본다는 뜻이다. 네, 이거는 이제 거울을 거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꿈속에서 장자는 그 누구에 대해서도 나비가 아니다. 그가 타자들을 꽃충망에 걸려드는 것은 그가 타자들에게 장자가 되는 것, 바로 그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이다. 그러므로 그는 장자가 되는 꿈을 꾸는 나비가 아니라 나비가 되는 꿈을 꾸는 장자이다. 이라고 말했네요. 그러니까 나비와 그 장자의 차이는 주체인 장자에 의해서 목격된 것은 똑 동일한데 타자에 의해서 목격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의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나비는 장자만 보았는데 장자는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타자에 의해서도 목격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실의 자, 자아는 나는 장자인 것입니다. 어, 여기에서도 알수 있듯이 그 주체, 자의 성격으로는 어, 매우 독특한 어, 몇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어, 각각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자기 자신을 직접 알수 없다는 특징인데요. 바로 이것 때문에 자에 대한 인식이 어, 상당히 어, 어려운 것이죠. 주체는 자기 자신을 직접 알수 없습니다. 주체는 홀로. 단독으로 스스로 그 자신을 식별할 수 없는데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자기 자신을 가장 잘알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는 타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기계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자에 의해서만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있으니까 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자아는 본래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타자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타자는 거울이나 엄마나 친구, 카메라, 정보 기록물, 인터넷 기록물 등 다양한 것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어, 이렇게 타자가, 어, 자아를 구성하는 데 개입하기 때문에 타자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주체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어, 그래서 또한 타자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자아에 대한 이해는 자아가 아닌 타자, 나머지에 대한 이해와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타자의 구성에 직접 개입해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주체는 어 타자들이 생산하는 그어 그 본인에 대한 이미지, 기표 이런 것들로 구성되지만 그런데 언제나 항상 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그 주체를 표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체는 늘 결핍을 느끼며 부족분을 채우려고 갈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 락강은 어, 환상 대상아라고 어, 불렀던 것이죠. 어, 이것은 언제 어, 우리가 어, 언제나 그 멋진 옷이나 자동차, 고급 가방 같은 것들을 이제 갈망하죠. 또는 어, 전문적인 과학 지식, 또는 훌륭한 기술, 같은 것들을 학습하려고도 하, 하죠. 이런 것들은 그것이 나의 갈, 결핍을 메우면서 어, 나를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음, 그런 것들을 사랑하고, 어, 그러니까 그다 모두 다 타자이죠. 타자를 사랑하고 그것에 몰입하기도 하고 그것과 결합하기도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피이테는 주체는 다른 주체와의 관계 속에서만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주체는 다른 주체가, 즉 타자죠. 인간 타자가 주체로 구성되는 과정에 기여함으로써 자신도 주체가 될수 있습니다. 주체는 스스로를 실현하는 존재인데요. 권리와 책임의 중요한 중거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른 주체와의 상호가 관계 속에서 도덕과 존중을 학습하게 되는데요. 주체가 도덕적 존재가 되려고 하는 동기를 가지는 것은 그 도덕적 존재가 되는 문제가 자기 인식 또는 자기 실현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체가 다른 주체로부터 도덕적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조건에 의해서 다른 주체들도 주체들이 본인을 정당하게 평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립된 주체는 학습할 수 없고 지능을 개발할 수 없으며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상태이겠죠. 다음으로 환경에 대한 지식입니다. 어, 이것의 그 대표적인 예시는 과학 지식일 텐데요. 과학이 실제를 재현하나, 과학은 자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나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실제론 또는 기계적 기계론 철학일 텐데요. 이러한 관점은 어, 현재에는 이제 권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 그 대신 지식의 성격은 불확실하고 불완전하며 미결정적이라고 확인되어 가고 있죠. 여기에서는 그 과학의 미결정적인 성격만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이론의 미결정성 명제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것인데요. 어떤 과학이론도 관찰 증거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거를 계속 수집해서 귀납적으로 과학이론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인식적인 한계 때문에 어, 그 이론을 결정할 만큼 충분히 많은 증거를 모으기는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A라는 이론을 어, 지지하는 관찰 증거가 B라는 이론을 지지하기도 합니다. 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과학이 어떤 이론으로 종결될 수 있기도 한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것은 이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협약, 공통적 경험 덕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과학 철학자 토마스 쿤은 동시대 과학자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패러다임 덕분에 그런 그 이론적 종결이 가능하다고 보았는데요. 패러다임은 과학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정, 정의, 법칙, 그리고 기교들의 집합입니다. 이런 것들은 과학자 사회에 의해서 어, 형성되고 어, 전승되고 또 개선되기도 하는 것들이죠. 음, 네. 그러니까 이론적 종결이 어, 사회 문화적인 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 비슷하게 사회, 과학사회학자 해리 콜린스도, 어, 이야기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 중력파와 같이, 새로운 물질을 탐지, 하려면, 그, 탐지기가 필요한데, 그 탐지기가 정말로, 어, 중력파를 탐지했는지는 어떻게 알수 있느냐. 한 번도 탐지해 본 적이 없는데, 어, 이런 딜레마에 과학자들은 항상 빠지게 되는데요 그런 어, 것을 실험자 회계라고 합니다 어, 단순 논리적으로만 보면 이런 실험자 회계에 무한히 빠져서 벗어날 수 없을 텐데요 과학자들은 이런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 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어, 사회적인 협상을 통해서 일정한 표준적 기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부합한다면 새로운 물질을 탐지한 것으로 그 해당 물질을 탐지한 것으로 그 승인하는 거죠. 중력파는 2016년에 발견된 것으로 승인되었죠. 그래서 새로운 물질 과학적 성과의 달성도 음. 이런 과학자 사회의 협상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종합하자면 지식은 자기 자신과 세계를 지각하고 조응하는 역량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어, 과학 지식은 사회문화적으로 어, 구성되고 종결될 수 있습니다. 지적인 능력은 사회문화적인 성격 위에서 어, 형성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고양이 사진인데요. 화재 현장에서 구출된 고양이입니다. 우리는 이 고양이의 표정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는 이제 막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안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위급함으로부터 완전히 안정을 찾지는 못한 슬픈 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문화적으로 학습되었기 때문에 이 표정을 읽을 수 있는 거죠. 물론 마찬가지로 이 고양이도 사회문화적으로 학습받았기 때문에 이런 표정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어, 이런 이상의 지점을 고려할 때 AI의 학습 방향은 어, 인간 개인의 지능을 대체하려고 하기보다는 사회 집단을 학습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특히 AI가 도덕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 사회 집단을 강화하는 역할을 형성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수용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 인공지능은 어, 우리의 새로운 타자의 자리에 놓이게 될어인데요 타자로서의 AI는 어, 자아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관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수용하는 문제는 단순히 기능적인 차원이 아니라 인간 존재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어, 인공지능이 관찰한 인간의 자아 정체성은 어,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네, 이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참고 문헌에서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